둘이요 둘이 러블리즈의 빵똥미를 먹고 있는 수정입니다. <웃음> 네 안녕하세요 러블리즈 꽃케이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러블리즈 베이비소울입니다. 안녕하세요 러블리즈 지입니다. <웃음> MTV 멤 지. 입니다 안녕하세요 러블리즈 미지입니다. 아, 안녕하세요 러블리즈 지수입니다 안녕하세요 러블리즈 지입니다 안녕하세요 러블리즈 막내 예인이에요. 아 네 웃으러 왔습니다. <웃음> 네, 있어 와 네, 와가지고 즐겁게 네. 촬영을 했습니다 오늘 어떻게 개인방송 다잘 하셨어요? 네 와요 아, 아, 아, 그 아, 아, 아, 저희 개인방송 저 K 언니랑 저희 K 언 보여줬습니다 댄스 방송 네. 아, 댄스 방송 기대해 주세요 저희는 멤버를 소개하는 응, 걸 매력. 했는데 사실 진양에서 끊겨서 다 못했어요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그서 저만 했어 메인이맞 저만 했어요 저희는 룸메 방송 했어요 룸메 방송 인피니트 서열왕을 정했습니다 네 근데 미리 사과하겠습니다 일단 사과 죄송합니다 저도 열 그런 게 아니에요. 어, 저 저희 네. 막내 막내요 <웃음> 개인 방송 뭐 했냐면요. 안 찍으면 안 돼요. 제 뭐. 우리가 파를 불러보 매력 방송 개인기 라고요 노래도 부르고요.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서로 칭찬도 해주고요. 네. 근데 말 멋진다. 여러분. 이거 뭐예요? 이거 뭐예요? 재밌다 이거 뭘예요 재밌어요. 저 이거 처음 해봐요. 그러면 아, 이거, 이거 팀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게임 개인 개인 개인 개인 개인 개인 개인 개인 개인 개인 개인 개인 개인 MPD 님손 떨고 있어요. 손 떠시면 안 돼요. 아 자, 자 그다음, 소울 언니. 네, 네. 네. 네, 네. 네. 이거 뭔가 무너질 것 같아. 나이스 님 건가요? 그런가 봐요. 아 이렇게 서 있는 대로 갈까요? 아 네. 그래, 그래. 아, 좋아요. 좋아요. 아 무섭다. <목소리> 오. 오오 오, 오, 오. 오. 신기해. 와. 와 잘한다. 아예 나 진짜 못해 나 이거 쓰자. 진짜 제발 나 전까지 안 왔으면 좋겠다 아 이거 지면 무력 무력표정 3정 수정아 수정아 수정아 수성아 수정아 수정아 수정아 수정아 수 여러분 한번 건든거 번 계속해야돼요 근데 이거 꼭 쳐야될사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어. 아. 아 사람 살려? 지수언니 뭐하지? 지선이 지선이 지수야 지수야 지수야 어제 뭐 했어? 어 잘한다. 아와 대박. 아이고 어떻 해? 못난이 표정이에요. 걸리는가 누가 될지. 케이야. 케이야 너 혹시 어제 뭐 했어? 케이야. 아 따따. 아 잘해 주세요. 여러분, 여러분 드디어 케이 언니의 구력 포즈 구력 얼굴을 보실 수 있어요. 케이 언니가 애교만 할줄 아는 게 아니었다는. 네. 근데 아 못난 내가 걸리면 재미없잖아요 나는 항상 이런거 쓰으면빠질것같아잘 살려주세요 잘 살아있어요 마지막에 불안해요! 어떡해 불안해요! 밀어! 될것같아될것같아 된다 된다 잠시만요 잠시만요 어떡해 어떡해 어떡해 어떡해 된다 된다 아 뭐야 주 네. 아, 아, 이거 다음 권리 사람을 같이 하는거 아닌가요? 아, 여러만 어? 어. 아, 그럼 저부터 하면 되나요? 아, 여러 명이요 아니에요. K3 K만 거예요. 아, 아, 그래요? 3종으로 이렇게 난이 표정을 네. 네. 네. 1탄 볼까요? 네. 빨리 후딱 할게요. 네. 네. 네. 언니 근데 진짜 구로인거 아시죠? 네. 네. 근데 원. 진짜 빠르게 지나가 1 2 3 아. <웃음> 천천히 천천히, 천천히 천천히 천천히 하나 둘셋1 단계. 아히 천천히 천천히 오늘 히 천천히 천천히 천천히 저희 오늘천히 천천히 천천히 다천히천 방송된다고 천천히 일천 방송된다고 들었습니다. 천천히 천천히 천천니다 기대해주세요 오늘, 오늘 하루 짬